메타 수다 가라니 양 아타쿠살레노. 양땅산땅 바당 아비 삼메초사꼬 주초 수주초 소아초초 서무도 안나티마니 산토사코저수바로저 아빠 기초쳐 살라우까 우티 산틴드리오쳐 니빠코저 아빠가 보글레서안아누긴도너저그당 사마짜래긴지 예너 n 녀 파데 오 y 워 데이유 숙키 노 e 케미노 d 두 u s 사 k 바완 o 숙키 타 m 예 n o n t o sape satabawan t 기가와예 마한타와 마지마라사카아우카둘라티타와예와디타 예초 두레와 산티 아위두레. 부타와 삼바웨시와 사페사타 바완두수키타타. 너 바로 바랑니코베터 너아띠망니더 가타지 남간지. 위아로사나 파티커상냐 너 앙냐 망냐 서도강이체요 마타야타니앙보땅 아유사 에카보땅 어누라케에완피사파보테소 마노상바워에 아빠리마나 매탕저사파로가스민 마노상바워에 아빠님, 아나, 운당, 아도, 처, 들이양 처, 어삼, 바, 당, 어웨, 랑, 어사, 바, 당, 티, 당, 자, 랑, 니, 네, 신, 노, 와, 사, 야, 노, 와, 야, 와, 닷, 사, 위, 가 다, 미, 도, 에, 땀, 사, 티, 마, 디, 테, 어, 브라흐망의 땅 위하랑 이땅 아후 티팅 전우바가마 신라와 타산의너삼판노 까메소 위네역에당 너희 자또가빠세양 본 어레티티. 자의경입니다. 수행에 유익한 일에 능숙하여 탐진치가 모두 사라진 적정처. 고요한 그 경지를 체득하고자 하는 이는 해야 할일 반드시 잘 해내고 매사에 바르고 정직하고 올곧으며 부드럽게 말하고 유연하며 겸손해야 한다. 바라는 것 적고 고마운 줄 알며 번거로움 줄여서 단순한 살림살이 눈, 귀, 코, 혀, 몸맘 밖으로 치닫지 않으니 고요하고 슬기로우며 밝음과 기쁨으로 탐마에 머물러 세상 일에 욕심내지 않아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여덟 단계의 지혜로운 아리아인들이 나무랄 일이라면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이렇게 닦아야 한다 모든 존재들이 복되고 평안하여지이다 모든 생명 모두다 행복하여 지이다 숨쉬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지 약한 것이든 강한 것이든 남김없이 길거나 거대하거나 적당하거나 짤막하거나 미세하거나 육중하거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거나 가까이 살거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태어나길 기다리는 것이나 모든 생명 모두 다 행복하여지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 어떤 경우라도 언제 어디서나 나와 남을 속이지 말고 분노로 인해서 복수할 생각으로 상대에게 고통 있길 바라지 말아야 한다 마치 어머니가 자기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제아의 목숨 지켜내듯이 모든 생명 모두를 향한 끝없는 자의 마음 키워가야 한다. 위로 아래로 온 우리로 모든 세계에 장애없고 원한없고 미움없는 자의 마음 끝없이 그 마음을 키워가야 한다 서 있을 때도 걸어 다닐 때도 앉아 있을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언제 어디서나 또렷하게 깨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천상의 맑음으로 사는 삶 브라흐마 위아라에서 사는 삶인 것이다 사된 견해에 빠지지 않고 개정해 남김 없이 두루 갖추어서 탐진치 덜어내어 감각적 욕망을 제거한다면 다시는 윤회에 못해 들지 않을 것이다. 에테너 사자와 제노 소뒤메호또 사바다, 이러한 진실 된 말씀 의위 실력 으로, 나 에게 항상 평 안이 써 지다 에테너사 자와 제너 사바 로고 위나 사도, 이러한 진실된 말씀의 위실력으로 모든 질병 모두 다 사라지이다. 에테너 사자와 제너 보둠에 자야망갈라 이러한 진실된 말씀의 위실력으로 나에게 승리의 축복이 써지이다. 사두 사두 사두